네, 안녕하세요. 범프레이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그 와이어샤크 강의 시리즈 중에서 컬러링과 그다음에 마크 그다 엄마 엄마스 엄마크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패킷을 이렇게 어, 캡처를 하면은 이게 색깔별로 표시를 합니다. 색깔별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tp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필터링을 저희가 배웠죠 예, 이렇게 http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http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네트워크 그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컬러링 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컬러링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패킷을 분석하면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중간에 이렇게 많이 섞여 있으면은 물론 이제 그냥 이것이 공격이 http 로 들어왔다고 명확하게 알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패킷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지 좀 구분하기 쉬운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딱 보고도 이 프로토콜 정보를 보지 않고도 이 색깔만을 보고 아 이것이 ssl 통신이 되고 있는지 혹은 tcp 나 http 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컬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뷰에 뷰라는 메뉴 위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그 컬러링 룰스 라고 있습니다 예 컬러링 룰스 라고 있는데 이 컬러링 룰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컬러링 값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에서 이것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컬러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는 것은 정말로 특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바꾸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오히려 좀 헷갈려요. 나중에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 이게 내가 정해진 어떤 것들이 있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필터 기능이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그, 캡, 그, 화면 필터죠. 어, 이거는 캡처 필터가 아니고, 화면 필터, 디스플레이 필터인데, 이 디스플레이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분석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위해서는, 어, 왼쪽에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를 더해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한 컬러링 들이 있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터링을 거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udp 형태 같은거 뭐 udp 어 udp 에 어떤 그 포트 같은 경우가 혹시나 뭐 다른 포트로 뭐8888 이나 그런 걸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 컬러링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컬러링을 내가 뭐 이런식으로 하고 이 백그라운드에서 뭐좀 색깔들이 좀 특이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컬러링 저만의 컬러링 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포트가 혹시나 udp 에서 8888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컬러링이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컬러링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p 포트 같은 경우는 컬러링 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컬러링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이 포트에 대해서 http 특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치매사고가 된 거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좀 나중에 후에 이거를 좀 보고 싶거나 구분하기 쉽겠다 그랬을 때는 오른쪽 눌러서 컬러링을 어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예, 컬러링을 자기에 맞게 바꿔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 웬만큼 특이하지 않는 이상은 예, 컬러링은 어, 바꾸지 않는다는거 예, 추가 정도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가 분석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좀 특이하고 나중에 이걸 좀 다시 한번 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는 우리가 마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곳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마크 언마크 패킷 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마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마크를 할까요 여기다가도 마크하고 여기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 이렇게 마크를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를 해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요 자리를 찾겠다라는 거죠 요 자리를 찾아서 어, 분석을 최소 반복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패킷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오른 위아래 이렇게 분석하다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크를 한 것들만을 찾아야겠죠 예 마크를 한 것을 찾을 때는 여기에서 뷰에 보시면은 뷰인가요 예, 에디, 에디트죠 에디트 에디트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넥스트 마크 그 다음에 언마크 all displayed, mark all displayed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n e s t mark 라고 이렇게 previous mark 라고 이전 왔다리 갔다리 하는게 있습니다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trl shift n 이네요 예, 패스워드 그 아, 단축키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 중간에 있는 얘네들을 건너뛰고 이 마크로 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ctrl shift n 예, 이렇게 해주시면 은 이제 마크만 이렇게 가죠 지금 가는게 보이죠 예, 왼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예, 예, 표시가 되는데 예, 되죠? 표시가 예,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크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패킷을 표시를 하고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할때 어, 프린트에 대해서는 이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프린트로 가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올 패킷 이라고 있고 마크 패킷 온리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조금 보이죠 그래서 올패킷로 하면은 모든 패킷들이 이제 출력이 되겠고요 마크 패크 온 l 시라고 하면은 아까 저희들이 마크를 했던 그 4개 이패킷 정보만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같은 경우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여기서 찾아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렇게 마크를 하고 난 뒤에 또한 색깔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컬러링을 통해 가지고 좀더 구분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넷그와이어샤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 업무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